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미승인 하도급 관리 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민원 접수 신고를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 있는 자격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자격관리 메뉴에 있는 근로내용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클릭합니다. 마치 근로내용 확인 신고하는 것처럼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하는 것처럼 보험 구분에는 고용보험만 체크를 하시고 사업장 관리 번호에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장 관리 번호는 사업자 번호 더하기 0번으로 끝나는 본사 관리 번호를 조회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하수급인 관리 번호에 돋보기 표시가 표시가 되는데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수급 사업장 다시 말해 미승인 하도급 관리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승인 하도급 관리 번호의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이 하수급인 명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승인 하도급 관리 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